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외국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11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가 10월까지로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꼬창의 한 리조트에 투숙했던 미국인 고객이 트립 어드바이저에 남긴 악평리뷰 때문에 호텔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외국인 그룹에 대한 태국 추가 입국 허용이 C19 상황관리센터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특별 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그룹이 중국 광저우에서 오는 10월 8일 푸켓에 도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비자 및 체류 현장으로 고심하고 계신 분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실 듯 합니다. 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9월 28일 태국 내 외국인 체류기간을 절차 없이 11월 30일까지로 자동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당초 체류기간은 9월 26일로 만료되었으나 추가 연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체류기간 자동 연장은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비자 면제로 입국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태국에서는 C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태국에 항공기 운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이 묶인 외국인들을 위해 3월 26일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모든 외국인들 대상으로 태국 체류 허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 체류 기간 연장은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였던 것이 항공기 운항 금지 조치가 길어지면서 그 기한을 7월 31일 그리고 9월 26일까지로 두 번이나 추가 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입국을 관할하는 태국 이민국은 9월 26일까지를 기한이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며 체류 기간 추가 연장에는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자동 연장 조치로 태국에 있던 수십만 명의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발생하는 소비와 경제 활동이 현재 태국 경제 상황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관광업계에서도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상당수 국가들과는 항공편 적개가 매우 제한적이라 귀국이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하여 태국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태국 이민국은 이전 발표에 따라 9월 26일로 기한을 맞이해 비자 연장 수속을 마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비용 환불은 없지만 11월 30일까지 추가 1개월 체류 허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이민국에는 방문해야 합니다. 태국 정부는 비자가 만료되었지만 C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체류허가를 당초 9월 26일에서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9월 26일로 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비자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채 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는 11월 30일까지로 체류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향후에는 외국인이 한 번에 60일간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연장을 하는데 꼭 필요했던 태국 주재 각국 대사관의 레터도 필요치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가 현재 국가전역에 발령 중인 국가 비상사태를 10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C19 확산 방지 대책 의 일환으로 발령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 기한을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뿌라요 찬호사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C19 상황관리센터의 대책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젊은이들에 의한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비상사태 연장으로 젊은이들의 활동과 비판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3월 하순에 비상사태 선언을 선포한 이후 연장을 반복해 왔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 연장이 되겠습니다. 태국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한자리에 머무는 등 감염 확산을 억제되고 있어 비상사태 선언의 연장을 필요치 않다는 견해가 강하지만 정부는 연장 이유에 대해 계속적인 감염 확대 방지만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3월 26일에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지역 간 이동 원칙 금지, 혼잡한 행사와 집회 금지, 입국 규제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한 미국인 여행객이 여행정보사이트에 올린 호텔 리뷰로 인해 투옥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꼬창 소재 호텔 시뷰 리조트에 대해 트립 어드바이저의 좋지 않은 평가의 내용으로 리뷰를 올린 미국인 고객을 해당 호텔 측이 고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미국인은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태국 금고 2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C19 감염자 숫자가 비교적 적은 태국에서는 국내여행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콕에서 약 5시간 거리의 섬 휴양지 꼬창은 태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 리뷰투고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태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웨슬리 번즈스인데요 얼마 전 꼬창에 있는 호텔 시뷰 리조트에 투숙을 하고 그때 경험에 대한 신랄한 리뷰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뷰 리조트 소유자는 호텔의 부당한 평가를 트립 어드바이저에 올린 것으로 해당 미국인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번지씨는 호텔 명예를 회수한 것으로 고소되었으며 자신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실 경우 리조트에 지불해야 하는 돈도 안 내겠다며 호텔 직원과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피고인의 신병을 꽃창으로 인도했으며 해당 피고소인은 일시 구금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해당 미국인이 꼬창 시비 리조트에 대해 트립 어드바이즈에 투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지 않았고 모두 미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매우 무례했고 너무 거만했습니다. 그는 체코 출신입니다. 더 친절한 직원이 있는 다른 호텔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 호텔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에 호텔 측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원에 걸쳐 다른 웹사이트에 복수의 비평글을 게시한 것으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후기를 쓸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미국인 고객은 지난 7월 트립어드바이저에 올린 이용 후기 글에서 상급자가 파급자를 다루는 방식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를 당한 미국인은 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한 외국이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리조트 측에서도 이 블로그에 공식 성명을 전달해 오는 등 여론전도 진행됐습니다. 태국의 온라인 언론 매체 타이거는 페이스북에 이번 일과 관련해 여러 댓글이 달렸다고 소개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용 후기 때문에 체포됐다니 마 막소사라며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태국 소유 리조트에 대해 좋지 않은 리뷰를 쓴 말레이시아 거주 외국인도 고소당했다며 후기를 남기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나쁜 후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 발언은 태국 명예훼손법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비판 때문에 체포돼서는 안되지만 현지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명예훼손관련법을 둘러싸고 권력자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당으로서 남용하고 있다며 인권단체와 언론관련단체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금고 2년과 2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지의 한 언론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지난 말에는 한 기업이 운영하는 당 농장의 근무환경을 비판한 트위터 글을 올린 태국의 한 언론인이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가 추가로 6개 외국인 그룹의 태국 입국 허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태국 입국 후에 14일간의 격리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6개의 외국인 입국 허가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2020년 10월 6일부터 16일에 개최되는 사이클링 대회 참가 선수들입니다. 태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타해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 비이민 비자 소지자 이들은 노동허가증이 없는 비즈니스맨으로 지난 6개월 연속으로 50만 바트 이상의 예금이 있는 은행계좌 복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관광비자 소지자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 위험이 낮은 국가의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소지자입니다. 이들은 C1그룹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태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인들로 경제활동을 위해 유입될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단기나 장기 체류 희망자들입니다. 과거 6개월 연속 50만 바트 이상의 예금이 있는 은행계좌복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관광비자를 통해 태국에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중국 광우 에서 푸켓으로 는 중국인 15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대 27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특별관광비자를 승인하였는데 이 비자로 태국을 방문한 첫번째 그룹이 정해진 것입니다. 태국내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특별관광기자로 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룹은 중국 광저우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10월 8일 150명을 태운 전세기가 푸켓에 도착하고 10월 25일 역시 광저우에서 126명이 타이 스마일 항공으로 방콕 수아나공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11월 1일에는 북유럽 국가 및 생겐조약 가입국가의 관광객 120명이 타이항공을 이용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솅겐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국경에서의 검문 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국경 개방 조약을 말합니다. 솅겐 조약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연합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등 26개의 유럽 국가들이 해당됩니다. 태국 남부 휴양지 푸켓은 특별 관광비자로 광저우에서 오는 중국인 관광객 방문한 것이 확정되어 현지에서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광객 120명을 태운 비행기가 푸켓에 도착한 후 C19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 후에 푸켓 관광이 허용됩니다. 푸켓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대기시설로 9개의 호텔, 총 1,222개의 객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태국 국경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앞으로 조금씩 C19 상황이 개선되면 일반적인 태국 여행도 할수 있는 날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C19를 전파시킬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선별해 관광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국자들에 대한 감시도 계속할 것입니다. 태국이 첫 번째 방문 그룹을 중국 광저우로 선정한 것은 상당 기간 동안 광저우에서는 C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인데요 그보다는 태국이 전통적으로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관광비자의 최초 입국 대상은 C19가 발원한 국가의 여행객들이 선정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역시 C19 위험도가 결코 낫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뉴질랜드, 호주, 홍콩, 캐나다 등 상대적으로 방역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들은 이번 특별관광비자 발급 대상 국가에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해당 비자 발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한 주간 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소식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다섯 가지 소식을 간추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